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이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동영상을 요즘에 많이 촬영을 하실 건데요 영상이 짧다고 해서 짧은 동영상으로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정의하는 짧은 동영상이란 최대 60초 길이로 된 세로 동영상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분명히 60초 이내의 세로 영상을 촬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쇼츠 베타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업로드 된 영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로드한 동영상이 아니라 짧은 동영상을 쇼 베타로 분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한 가지만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쇼 베타 카테고리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유튜브 화면에서 내채널의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채널 맞춤 설정에서 섹션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짧은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섹션에 짧은 동영상이 추가가 됐고요 우측의 상단에 게시를 클릭합니다 핸드폰에서 내 채널로 가서 확인해 보면은 쇼 베타가 추가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쇼 베타 카테고리는 핸드폰에서만 보이고 컴퓨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